그때는 또이였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그러면은 1초. 그러니까 1초? 어. 1초가 걸린 거잖아요. 지금 3cm 이동하는데. 그렇지. 그러면 속도는 3속도. 아. 3속도 괜찮은 거 같아요. 속도 그래서 얘는 삼석도 근데 알고는 있야돼 항상 자기 응. 생각해야돼어 잘했어. 니온 잘했어. 잘했어. 아주 잘했어. <웃음> 진짜 잘했어. 그거 경과한 시간이 사, 4초일 때 막전이는, 니은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6 0이다 했는데, 어, 지금 여기 보면은, 1초, 3속 보니까, 저희가 지금 3 더하기 1초잖아요? 응. 여기 3초 왔고, 1초가 더 왔대요. 근데, 음. 이그에서 보면, 여기다가, 얘가 지금 1초 차이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그냥 1초를 더, 1초를 더한 거니까. 응. 모습이 또 여기 거잖아요? 그럼 마이너스 80일 거잖아요? 와우. 그럼 마이너스 80이겠죠? 그렇지. 어. 그렇지. 아주 잘했어. 오, 아주. 풀었어, 풀었어. 아주 잘했어. 진짜 응. 잘했어. 와, 진짜 잘했어. 이게 조금만 더 빨라지면 돼. 근데 논리 완전 딱딱 맞았어. 아, 진짜요? 안한거 어. 맞았어요? <웃음> 어, 완전 맞았어 몰리는 음. 게이뭐 이렇게 더 해줄 거 없이 다 맞았어 음.